오늘 원포인트 이거 하나만 아 이제부터는 내가 신0년 들어와서 2023년은 만약에 이렇게 내가 1분 스피치 그래 이거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잘될 수밖에 없고 느낌으로 도딱 그게 옵니다 몇번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다보면 에이 그렇게 했는데도 별거 아니던데 그럼 저 와서 저, 저한테 침을 맺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아주 설날 특집으로 생각한 바가 있어갖고 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요 2023년은 그 회장님 말씀대로 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중에 그 설날 제사음식 뭐, 뭐 등등등 이거 하시면서도 온통 생각은 애터미 생각밖에 없는 분들 그분들이 이거를 충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뭐이 시스템 이 시스템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고대로 그냥 똑같이만 하시면은 누구든 이쁜 사업자들 진짜 복제가 제대로 된 사업자들 그분들이 돼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애터미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딱지금부터 2년 반전 2020년 석세스 세미나를 갔다가 줌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 강의를 할때 제일 높은 직급에 있는 한 분이 나오셔서 비비브를 또그 와중에도 그 석세스 세미나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와서 인테리어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비브를 또 운운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저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100%. 검증도 안된 사람 책도 보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그 사람 그거 야,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 거 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석세스 세미나에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비브를 운운하면서 어, 저를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마이클 허라고 얘기 안 했다 뿐이지 그건 뭐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 비비브를 운운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제가 그때 생각해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 검증을 받으려고 예, 65살까지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무슨 거룩 같은 소리 안 해. 그리고 전 진짜 거룩한 일 하, 하고 살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애비로서 그냥 어머님 모시고 자식들한테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내가 맡은 말소위 만큼은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불을 지핀 거라고 그때는 제가 아주 기분이 몹시 나빴었거든요. 아유 이거 해마라. 내가 이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나? 저도 한 2, 3일 동안은 좀 많이 디프레스 됐었어요. 워낙 성격이 진취적이고 명랑해서 저처럼 웬만한 그런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다운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아주 몹시 그러더라고요. 3일 동안 그러다가 제가 너 한번 두고 봐라. 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진리 진리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절대로 아래서 에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두고 봐라 언젠가는 진리가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100% 이기니까 여태까지 역사상 전세계 어느 역사상 진리에 무릎 안 꿇은 위장자들도 없고 독재자들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리에 무릎을 꿇게 되있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네통 65년 65년 동안에 켜켜이 내려왔던 아주 그냥 제일 원조고 그리고 검증에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는 겁니다 배경 설명은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는 완전히 이제 오프라인 마스크 해제 발판 났지 않습니까 구정 지나고 나서 부터는 이제 마스크 해제입니다 실내 마스크도 이제 여태까지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검증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집회 같은 거 하다가 혹시라도 조금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줌물만 지금 2년 7,8개월을 저는 뭐 하면 꾸준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줌 제가 이런 거잘 못하지만 은 근데 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책까지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바쁜 시간에 제가 살 인사도 할 겸,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배경을 갖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Success Guide, s y 책 160쪽으로 기억합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에 o v o v 대 CM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원보이스 원 i c e 센터 미팅. 그거가 뭐를 의미하는가를 갖다 제가 좀 설명을.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들으신 분이 무지 많을 거예요 영어로 되어있구만 이래서 원보이스 원비전 이 다단계라는 거는 어 태생 자체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그룹별로 하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빅데이트를 갖다가 쳐준데는 유일무이 애터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회 때서부터 나오자마자 A4 용지 그때서부터 성세스 세미나를 하는 그때부터 창업주인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해서 그냥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해서 빅텐트를왜 회장님이 원보이스 원비전 갔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원보이스 원비전 5위 5위라고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 그마음의 심중에 있는 건 뭐냐면 90년도서부터 네트워크를 알아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근데 보니까 는그 그룹별로 자영사업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만 안 그래요. 우리만. 다른데 다 그렇게 하는데 그 그룹장끼리 그렇게 다 스폰서 관계고 다 이렇게 초기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끼리 워낙에 뭐 이전 투구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진흙탕 싸움을 해요 참 어느 당계나 똑같습니다 아미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저도 그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고 참패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싸움을 들 하는지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아 지방방송들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은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면 첫 번째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갖다 내가 꼭 실현하겠다. 그거 아무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게 하도 이런 쪽에 굉장한 그 조회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다단계 회사를 갖다 하나 만들라는 돈 대줄 테니까 뭐 해줄 테니까 내가 그거를 갖다 설계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무지 많았습니다 저한테. 진짜 그지만 못 집요하게 몇십 년 동안 하나 차리세요. 제가 해줄 테니까 있었는데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건 진짜 종합적으로 종합 예술과 진짜 거기에다가 근면 성실에 끈게 박한결생 같은 분 아니면은 이건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하문며 저 같은 사람이 눈자리 보고 다리 뻗치했다고 이거는 태도하는 거니야 내가 영어에 해박하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망하는 게빤이 보이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그걸 하게 아무리 돈을 대주고 뭐 어쩌고 저쩌 한다고 래도 그러니까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거절하고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마 네트워크를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요 아무나 이렇게 만들어서 뚝딱 해서 차려놓으면 그러니까 맨날 다단계 소리 그, 그 소리나 듣지 그러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지방관성이 조금 좀 길어졌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애터미를만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빅 텐트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쳐놓은 데는 전세계 여기밖에 없어요 에터미 밖에 자 석세스 세미나 있죠 원데이 있죠 굿모닝 있죠 퇴근 있죠 부엌가 있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찾놨습니다이그 밑에 있는 1300개가 넘는 지금 스몰 텐트 센터 여기서 비전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 뚜껑이 날라갔네 뭐 아니면 그냥 막 어 졸고 있다가도 오오 오, 이게 진짜 영수익 되겠는데 해서 진짜 뭐야 뭐야 그래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이런의 스몰 텐트 센터에만 들어오면 배래요 왕창 같던 비전이 이 스몰 텐트 센터에만 들어오면은 이 취지로 만든 센터가 아닙니다 교육 센터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걸갖다 카드 긁어 가라는 거그따음식으로만 모든 프레임이 그렇게 짜있기 때문에 모든 멘트 모든 교육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가서 지금 1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 bbv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창시자입니다 그 사람이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저한테 대도 않는 검증맞지않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그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막 구라가 치밀어 갖고 자꾸만 이러는데 저 원래 이렇게 화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사원에 그렇게 돼요 그 얘기만 나오면 그래서 그런건데 그분이 그렇게 해야되고 이 스몰 텐트의 그 프레임 자체가 들어오면 은뭐 판매자는 가봐야 됩니다 같이 갈때 안가면 소외됩니다 같이 갈때 가야지 이렇게 빠른 성공을 합니다 그냥 순 사기 협잡들 옆에서 들러리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화가 이렇게 돼버린 버리면 그래도 회사가 워낙에 올바른 회장님 워낙 올바르신 분이고 워낙에 투명하신 분이고 부지런한 분이시고 근면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도 엄청나게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와중에도 이런 이런 일이의 측 구석입니까 이게? 근데도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 아주 초고속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을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올해 2023년도부터 회장님 여태껏 그렇게 비장한 결의로 강하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 전체를 끌어가는 회장이 나부터 잘못했다. 그거를 신이 나는 얘기입니다. 나부터 잘못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해서 하자.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해내실 분입니다 저는 사람이 물러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회장님은 하고도 남으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빅텐트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요 빅텐트 부분만 이걸 다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혼동 혼동이 되실 것 같아서 일부 2부로 나서 일부는이 빅텐트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텐트를 세, 쳐놨습니다 완벽합니다 돈도 수백억 수십억씩 들여갖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3 0 0 몇십 명씩이나 되는 스태에들다 회사 직원들이 전부 여기에 집중을 해갖고 하는 거니까 그 돈이 자세가 보이지 않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태그는 원데이고 줌에서 모여서 보시든 직접 가서 보시든 그렇게 해서 된 다음에 끝나자마자 차 빼기 골착 그냥 차 빼서 그냥 꽁지 달아나는 시통한가요 그냥 선착순으로 달아나는 그러면 맨날 얘기했지만 잡아놓은 고기를 거기까지 모시고 느라고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배르배로 겨절 다 당하면서 인간적인 공면도 당하면서 배로배서 그렇게 모셔놓고 그렇게 모셔 가지고 온 와가지고 그래놓고 혀관한 고기를 다 풀어주고 앉아있어요.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콕 집어서 얘기해줄게요. 원포인트 레슨 전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걸 기억하려면 힘들어. 이빅텐트 부분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은 여러분들 사업이 확 틀려집니다. 빅텐트만 가지고도 여태껏 성공하신 분들 무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초대만 시켰어요. 그 집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약에 그런 분들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한명 성공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그 1000명과 나머지 999명의 차이는 뭘까요? 그 1000명 중에 한 명. 제가 보기에는 윤, 연주. 총장 같으신 분이 그거를 성실하게 꾸준하게 어떤 형태로든 했던 분이에요. 그분 그분 스피치만 들어보면 저는 알아요. 뭐냐면은 석세스 세미나나 원데이나 이런 게 나, 갔어요. 갔다온 다음에 애프터 미팅을 해야 됩니다. 애프터 미팅 잡은 고기를 거기서 그분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를 거기서 그냥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닌 거거든요. 그 행위가 무슨 대단한 행위가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서가지고 많니면 뭐 서있게 해서 멋져 보시면 그냥 이렇게 놀러 앉아가지고 꽁지 빼듯이 그냥 막차 빼러 나가고 난리 용천화 하지 마시고 그때 가지런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이셔갖고 그때 애프터 미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건 모든 거는 그 어설픈 대학생들이 MT를 가고 뭐뭐떻게 아주 그냥 놀이터 이렇게 가는 것도 제일 그때 뒷불이 미팅을 안 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세상에 허다 못해 저희 낚시 동호회를 하더라도 와갖고 맨날 소주 먹고 뭐 그래요 저는 술 끊었지만 6년 7년 됩니다 지금 끊었지만은 먹고 하더라도 제일 그때 아 요번에는 자단을 꽝 쳤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뭐 온도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정도의 디퍼리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사업으로 만난 사람들인데 본 미팅보다 액터 미팅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쇼트로도 내보내고 별지서다 했는데도 애프터 미팅하는 사람은 저랑 같이 저제 거를 하서 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질 않아요. 아메이 미팅을 가서 뭐유니시티나 다른 미팅은 허벌라이프 미팅 가보세요. 거기서 끝났다. 맨하택이고 뭐고. 끝났다 그러면 동그랗게들 쓰든 아니면 앉아서 하든 최소한 못하면 장소가 그러면 어디 첫 집에 가서 하든 골목에서 하든 우린 거 뒷골목에서 많이 했어요. 뒷골목에서. 그 끝나고 나면 그 건물 뒷골목에서. 민원이 들어갈 정도로. 쪽팔려요. 쪽팔리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거를 승복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인데 이걸 안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해 아프리카 신발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알아듣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초고속으로 갑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의 차이가 뭐를 100년을 잡으면 10년을 잡니다그 광고문구랑 똑같아요 근데 애프터미팅 하렸더니 저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요번에 스쿨에 들어오신 뭐저 오토판매사께서 저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하거든요.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고 얘기했더니 애프터미팅 하고요번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렇게 한 10명 이렇게 되,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해서 어떻게 어저 여, 어 지금 다 끝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끼고 오셨는데 어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다는 얘기 그렇게 했는데도, 하그든요그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나마라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점 만점에 10점. 그나마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끝나자마자 꽁치 빠지게 하면 10점 만점에 0점 이하.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돼요? 애프터 미팅이 시작되면은 사회자가, 아유, 인사만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기 좀 얘기 소감 같은 거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저기 어떠셨습니까? 그 소감 한번 간단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오신 분 뉴페이스 소개. 그러면 그 모시고 오신 분이 어, 저 새로운 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또 아니 본인이 하실려면 본인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해놓으면 준비됐던 거기 기성 사업자들이. 내 팀, 네 팀, 내가 모시온 사람, 누가 모시온 사람 가지지 말고 그때 딱내해서 예, 저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어디에서 사는 누구입니다 아직 사업을 안 하시는 분은, 결단을 안 내리신 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 저의 전직은 뭐고, 저의 현직은 뭐고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 사업을 아직 결단을 안한 분은 그 다음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비록 에이전트라도 하고 있는 분은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는 이런 이런 이런 거에서 해모임에서 뭐 먹고 너무나도 좋아져 가지고 전 이걸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그 각자마다 다 틀리죠 그 계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터미를 통해서 생긴 꿈그 부분에 1분 스피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1분 스피치를 하고 끝난 다음에 내가 오늘 미팅에서 석세 세미나에서 오늘 어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주 그게 너무나도 어,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저도 그, 그거를 그 포인트 잡아서 그냥 한번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정도로 하는 게 그건데 1분 습치가 빠지면 10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에 1분 습치 누구 조감을 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거 하나가 9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저기 이 빼고 이렇게 했다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프터 미팅을 하니까 오토 판매사 그분이 약한 300 정도 250에서 300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 연말에 오더 팀장 천만 고지에 가나 안 가나 한번 두네개 할까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아주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하고도 남을 뿐이야 제가 잘 코치하고 해서 스쿨 일기 입니다 그분들이 성공해야지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 얘기하더라도 그분들이 오그는데 어? 1년만에 오 어?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아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진짜 느끼실 거 아닙니까 되나 안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자 그래서 오늘 빅텐트에서는 여러분들의 할 일은 없어요 여태껏 했던 대로 다 했어 자 윤현주 총장 그저분일면식도 없습니다 괜히 저그 암자 이렇게 들이대서 그윤성장님한테는 제가 죄송한데 아무리 제보도 나이가 한한 그 8살 어려도 그래도 점난하신 분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잠깐만 이름을 갖다 이렇게 사전 허가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가는데, 스피치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그거는 진짜 제대로 그렇게 깔끔하게 하신 분이에요. 어떤 양태로. 그러니까 똑같이 천 명이, 여태까지 나도 한 번도 석세스 안 빠지고, 그냥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 근데 헛걸음만 하신 거예요. 그천명 중에 한 명만 그런 분이 나오거든요. 어떤 양태를 해도 이런 애프터미팅을 한 결과 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1분 스피치를 딱 놓고 해보세요 그게 여태까지 65년 동안에 결과치거든요 확 틀려집니다 자 이게 스몰 텐트 들어가기 전에 이 빅텐트에서 이거만 제대로만 했더라도 그 천명 중에 한명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속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명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확실히 이해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빠른 시간 내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배운다고 그 어느 세월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그 정신 때문에 직급 도전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마면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시멘트를 깔아놓은 거가 된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처음은 토끼와 거북이 우아하시죠? 결국에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토끼가 아니고 거북입니다 그냥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내, 내실 있는 걸 갖다 가고 천하게 한 조직이 어느 어느 순간서부터 파콘 터질 듯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복제 사업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 다음 사업들은 아주 가속력이 붙게 돼 있어요. 승수 효과죠. 그거를 하기 위한 몸풀이 과정. 이건 전세계 우리 회사밖에는 에타닛밖에는 이거를 쳐주는 데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딴데 알아보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쳐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잡아 놓은 고기를 여기서 그냥 그냥 빨리빨리 빨리빨리 쳐타고 가세요. 아주 우매하고 바보 같은 일을 갖다가 여태껏 10여 년 동안 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이거 하나만 아! 이제부터는 내가 10년 들어와서 2023년은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읽는 스피치 그래 이거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거기 그거에 맞춰서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잘 잘하게 돼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될 수밖에 없고 느낌으로 도딱 그게 옵니다 몇 번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에이 그렇게 했는데도 별거 아니던데 그럼 저 와서 저, 저한테 저 침을 뱉듯이 되나 안되나 이거는 이미 검증된 얘기고 이미 어느 그룹이나 다한 건데 유일하게 애터미만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랭킹 탑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장님이 대신해 줄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위 스폰서가 지금부터 는 개판들 개판 오분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마이크로 듣지도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내거 보겠습니까? 제거 보겠습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독립된 개체로서 자영사업가니까. 여러분, 꼴랑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간에 세 명끼리로도 이렇게 모여서 삼해법칙이니까. 그 과정이 같은 데를 바라보는 그 삼해법칙의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바라보는 법칙. 한 사람이 한 쪽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1분 스피치하고 이 소감을 고준하게 하는 과정에서 같은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그렇게 이렇게 울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제가 성공됩니다 이건 복제에서 성공을 못하면요 연금, 연금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요 왜 연금이 나옵니까 우리가 연금 받자고 이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100% 그러니까 는딴거 너무 고집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태껏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이렇게 특집으로 마련해서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여러분도 어차피 원데이 되면 사람 보시고 뭐 가야 한 거야 석세스되면 안찬합니까 사업자라는 사람이 석세스 하는데 중으로도 들어와서 보든 아니면 개인 휴대폰을 뭐 듣든 그거 안 하십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사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라면 요거 하나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일본 스피치 어, 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스피치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어, 우 그러는 건 그냥 전 이렇다니까요 자, 못 하시는 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희 스쿨, 스쿨에서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보고, 다 못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처음,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분들끼리 어설프나마 막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갖고 가까가 웃고, 그래서 뭐 실수들 많이 하죠. 그 날것이 주는 생생함. 스토리텔링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아주 대단한 그 책에도 그 날것이 주는 어, 생생함은 저같이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건 제가 연출 아니라 하렘이라 하려고 그래도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모르시고 이런 거안 해보신 분들이 해야 그 날것이 주는 생생함이 새로운 한 사람한테 야, 저런 사람도 하는데 에이씨, 나도 한번 해봐. 해보지. 그러고 그냥 몇번 망설이다가 날문이 한번 터지면서부터 그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가 엉엉엉엉엉버리다가 어, 어, 어, 어, 나중에 언제 한번 말문 터지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얘기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설날 즉시 보니까 그 대단한 걸 얘기할 줄 알았더니 요거 정도 원포인트 요거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미팅보다 애프터미팅이 더 중요하다 더더더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올 새해부터는 이거 하나만큼은 빅텐트 부분에서는 이거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요 스몰텐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스몰 텐트 부분 여러분들 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